안녕하세요 인생필라테스 무어 입니다 오늘은 고민상담 Q&A 시간이에요 오늘도 질문을 받아볼까요 우잉우잉 님이 어 해주신 질문인데요 고관절 찝힘이요 앞 좌우 움직일 때잘다 찝히는 느낌이 있지만 특히 다리를 앞 위로 내밀 때앞 위로 내밀 때 런지 자세 에 로 스트레칭 할때 뒤로 뻗은 다리에서 자극이 오기 전에 앞에 지지하며 굽힌 쪽 고관절이 찝히는 느낌이 너무 들어요 고관절 찝힘이 심하게 느껴지는데 해결에 좋은 운동이 있을까요 영상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찝힘 같은 경우는 음. 지금 나타나는 찝힘의 종류는 왜찝히냐면은 고관절이 이렇게 있잖아요. 고관절 양쪽에 이게 그릇처럼 되어 있고 앞쪽 그릇이 조금 더 이렇게 파져 있는 상태로 고관절이 되어 있어요. 어 잠시만요. 지금 보시면은 여기 그쵸죠 이렇게 그릇처럼 되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앞쪽에 요 공간 우리가 아래 하복부 부분이죠. 하복부 부분인데 이 하복부 부분에 근육이 여기 하우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여기에 있는 근육과 요 대퇴에 있는 근육들이 있어요 근데 걔가 많이 짧고 그 다음에 고관절이 짧으면 어떻게 되냐면 은이 고관절이 이렇게 안으로 말려요 그러니까 고관절이 이렇게 열어지는 게 아니고 살짝 이렇게 말려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하나 더 확인을 하고 싶은 게 내전근 스트레칭 이라고 해 가지고 발을 이렇게 발바닥을 붙이고 앉아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숙이 고 동작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리가 옆으로 이렇게 벌어져서 접잖아요 접은 상태에서 벌어지잖아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벌어지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이렇게 찝히면서 잘안 벌어지시는 분들은 골반이 더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말렸다 라고 표현해요 그죠 골반이 안으로 이렇게 이렇게 말려 있는 거 타이트 해 가지고 그런 상태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내전근 스트레칭은 굉장히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고관절이 찝힌다 이랬을 때는 장요근의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. 그래 가지고 장요근에 문제가 있을 때는 장요근을 풀어주시는 게 중요한데 장요근을 일반적인 방향으로 풀어주시는 것 보다는 일반적인 방향에서 충분히 다 일직선 정렬이 맞은 상태에서 풀어지면, 그다음부터는 푼 상태에서 고관절을 들어가지고 오픈을 시켜주는 방식으로 하셔야지 고관절 찝힘이 사라져요. 근데 이게 좀 쉽지 않거든요. 그래서 제 영상에 보면 허벅지 앞에 스트레칭 할때첫 번째 단계로는 이제 일직선으로 다리를 뒤로 당긴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 상태가 있고,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 상태에서 골반을 한쪽 측면으로 들어가지고 이 여기 있는 공간을 더 열어주면서 고관절 굴곡근, 허벅지 앞에 있는 근육들을 스트레칭하는 영상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걸 보시면서 더 많이 이렇게 늘려서 올려주셔야 돼요. 그래서 그 스트레칭 하실 때는 허리가 전방 경사, 앞으로 돌아가지 않고 엉덩이를 후방 경사 시키면서 허리가 과도하게 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완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신경 쓰시면서 고관절 굴곡근 스트레칭 하시면은 찝히는 증상들이 없다. 그러니까 고관절 굴곡근이 많이 타이트해서 찝히는 거예요. 걔네가 먼저 우선적으로 딱 잡아당기면서 고관절을 딱 잡아당기거든요. 그래서 걔가 늘어날... 기회를 아예 안 주는 거죠. 걔가 먼저 수축해서 짧아져 버리니까 그 상태에서 관절길 딱 찝혀가지고 동작들이 제한되거든요. 그래서 이러한 상태로 운동을 하시게 되면 어떠한 동작을 하더라도 고관절 찝힘이 생기거나 아니면 그 상태에서 어 제대로 된 동작을 하실 수가 없게 돼요. 그렇기 때문에 고관절 굴곡근 스트레칭을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